n i n d i y a b o l i a m h a d e i s h